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은 22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22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러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러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그 사람이 야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 사건 음, 세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첫째는 장작권을 둘러싼 사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죠? 두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미전을 보는 사건. 이 야곱의 아주 어, 터닝포인트가 또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야폭 나루 사건이라. 사건이라 그렇게 일컫는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거기서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점프업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야복 나루.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말하자면 이민생활 20년 만에 다시 귀국길에 오르는 시점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점 되면 이제 우리 야곱의 생일을 쭉 우리가 따라온 우리들로서는 아하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신 20년의 기한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야곱을 새롭게 돌이키고 예전에는 어떤 삶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 이 20년 마무리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직접 개입하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바로 그것이 약복 나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설교는 기도에 관한 설교죠 딱! 하나님과 시로마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포인트로 많이 다루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이 어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0년 만에 이제 고향 돌아가요. 그런데 야곱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아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를 만나는 걱정거리인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가? 예, 그렇죠. 예, 형 S를 만날 일이 제일 걱정이라. 와. 근데 고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형을 어떻게 내가 어, 얼굴을 보지? 형을 어떻게 내가 만날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20년. 하지만 지난날 이어머니와 짰잖아요. 그리고 형의 장작권을 가로챈 일이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에 캥기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에서는 그일 이후로 20년 동안 하루같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 라는 이 소문까지 야곱이 듣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자까지 보내죠. 정탐꾼 비슷하게 신는권 보내가지고 어 지금 형의 상황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그걸 알아보러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갈이 오기를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와 400명 이건 중대급입니다 그 그렇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이 야곱에게로 온다는 이 증가를 받게 됩니다. 이야, 이 사실 앞에 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400년 군사를 거느리고 뭐 하러 오겠어요? 환영하러 오겠어요? 아니죠. 요거 완전히 이제 날이 왔다. 복수의 날이 왔다. 그래가지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으로서는 뭐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처자식 데리고 재산 모은 거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야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볼수 있을까? 가족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20년간의 삶이 한순간에 날아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마 그의 일, 일생을 두고 지금처럼 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일찍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곱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훑어보면 이 위기 앞에 선 야곱이 장세기 32장 20절을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근데 지난번 한글판에는 야곱의 생각에 지난번 한글판이 원문하고 맞아요. 바로 저 본문에서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아마르는 야곱의 생애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깊이 생각하다, 찬찬히 생각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장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아마르란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야곱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아마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 쓰는 거예요 이 상황의 직면에서는 그 전과 전혀 차원이 다른 다른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하되 깊이 생각을 하는, 아니 밤을 새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저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차원이 다르고 깊이 생각한 밤이 새도록 골똘하게 생각한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21절에서 23절에 그의 생각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뽁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서여도 건너가게 하고, 자, 저기서 여러가 주목해볼 단어는 보내고, 건너가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라고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 재산 모두를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보냈다. 떠나보냈다. 그가요? 가족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대로 딱 나누어가지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까 싶어가지고 딱두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약복 나루를 건너게 먼저 떠나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땀 흘려본 재산인데 보내고 보내고 없어지면 없어지고 사라지면 사라지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떠나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땀 흘려본 재산입니까? 사실 야곱의 편에서 보면 그 어느 하나라도 떠나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 다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식까지 앞서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마르, 그가 깊이 생각한 차원이 뭐냐? 아, 떠나보내자. 내가 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응? 그래서 떠나보내자, 포기하자, 손안에 진 것을 놓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이 결단, 이 야곱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잡는 사람이에요 쥐는 사람, 붙드는 사람, 붙잡는 사람 그는 지금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뭐든지 손안에 아, 붙잡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바로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 그가 붙잡은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스를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숨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숨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야곱은 바로 적에 열거된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하여 일생을 전력 투구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들다 손하게 치었어요적기 소개된 것은 형을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소개한 것 뿐이죠. 그조 배경 뒤에는 더 많은 자기의 소유가 있었죠. 그 소유까지 다 먼저 떠나보내버려요. 가감하게 떠나보냅니다. 일종의. 포기합니다 뭐냐 생각의 결과입니다 깊이 생각한 결과 아마 야곱은 그동안에 붙잡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라는 어떤 인생의 생각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약법 강변에서 인생을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 놓아버린 야곱은 어떤 모습일까요? 빈털떨이죠 혈혈단신 혼자 몸입니다 정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성경은 이 야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장 24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 손에도 뭐 없어요 증거 하나도 없어요 빈털떨이에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실험을 걸어옵니다. 실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많은 운동 경기 가운데 실험일까? 저는 두 사람의 승패를 결정적인 일이라면 실험 아니라고도 다른 경기가 있을 법도 한데, 실험을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넘기면 아 그냥 실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왜 실험일까? 왜 실험일까? 왜 실험이지? 아,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사건의 앞뒤를 살펴봅시다 야곱은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을 포기하자 떠나보내자 보내버리자 그렇게 결론하고 떠나보냈어요 그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편선, 빈손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의 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싸움을 걸어왔다 실험하자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왜 실험일까? 여러분 실험경기 다 아시죠? 자 여러분 그 실험경기를 잠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천하장사 임한기도 있을 수도 있고 <웃음> 강호동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 천하장사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씨름판에 두 선수가 올라옵니다.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샅바 사빠 싸움입니다. 샅바를 잡는 일이죠. 그죠? 씨름은 상대 허리춤을 손으로 잡는 것으로부터 이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씨름의 승패가 사실 가느지 만약에 상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거 실은 경기 힘듭니다. 그래서 팽패하게 삿바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삿바를 상대방을 잡을 때, 그 샅바를 잡을 때 사실 편손이 해야 하죠. 뭘 쥐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빈 뜰들이로 사실 잡는 거죠. 실험은 상대의 허리춤을 손으로 붙잡는 식으로 시작하는데 즉 너의 편손 아무것도 지지 않는 빈털들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라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실험은 잘 붙잡아야 합니다 상대를 놓으면 그 순간에 모래판에서 내팽개칩니다 그러므로 사실결단 각오하고 상대를 붙잡는 것이 실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실험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름을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 야곱은 엉결결에그 하나님을 딱 붙잡는데 사실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라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원해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셨다는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니네 손에 있는 것을 네가 버렸구나 포기했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붙잡아라. 내가 붙잡혀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이 상황에서 야곱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때 어긋났더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실험이 엎치락뒤치락 이어졌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아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때요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다 하는 소리와 함께 엉치뼈가 엉덩이뼈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엉치뼈가 엉덩이뼈가 자 그러면 실험선수 중에 한 사람이 허 엉치뼈가 골절됐다 끝난 겁니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골절되지 않는 그 사람이 이긴 게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실험 선수라고 친다면 선수 생명 끝난 거예요. 서서 버티게 하는 뼈가 부러졌는데 설수 없죠.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이건 승패가 이미 결정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보면,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과 실은할 때 어긋났는데, 그가 이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좀 놓아다오. 애원조로 말합니다. 나좀 놓아다오. 나 갈래. 야곱은 지금 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런 야곱조차도 아니 뿌리칠 수 없는 약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근데 왜 나로 하여금 제발 좀 가게 해달라 나좀 놓아줘 마치 진 사람처럼 나 이제 경기 그만할래 난니한테 케어당했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힘이 없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치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광경이 하나님이 줘 주신 거구나 정말 붙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이게 표현이 너무 안 맞아요 분명히 이겼는데 야곱이 부러졌는데 야곱이 살랐는데 야곱이 넉다운 됐는데 표현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이겼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람 못 이기시겠어요? 말단된 소리죠? 사람을 못 이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야곱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무엇입니까? 자식과 아내와 물질에 연연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손에 딱 쥐고 놓지 아니하려는 자 아닙니까? 더 붙잡기 위해서 더 쥐기 위하여 악착같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야곱입니다 뭐든지 꽉 질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고 손을 펴면 내 손아귀에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고 세상에 그것을 놓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고 편선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분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긴 자입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자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날이 새자 나좀 놔달라 나 이제 갈래 안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이름을 물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겁니까?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름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나라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물으신 겁니다 너 누구냐? 나? 야곱입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직함이 자신인 줄 압니다 저도 한 번씩 착각할 때겠어요 목사가 내 자신인 줄 압니다 아니죠 그러면 목사가 내 정체성을 규정짓는다고 면나 목사 은퇴할 때는 내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때이지 않아요 목사가 내 인생의 정체성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직함도 직분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그 직함이 떨어지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묻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짐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살아가죠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할 때 이미 그는 자신이 야곱임을 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넌 누구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에게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경쟁하는 자, 강탈하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머리를 믿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며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치사한 모습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강교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지 한번 인정해 볼수 있겠니? 인정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영혼의 욕심 붙잡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러되 야곱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거는 자신의 이름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숨기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감추고 싶었지만 이제 자기 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 자기 모습을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과거, 나의 치부, 모든 약점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정직히 할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는 것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시점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인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뒤엉켜 있는지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복나루 사건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어냈고, 직원은 못 살았고, 그만함이 흘러넘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 뭐 구질자질하게 뭐 소리를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근사 만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야곱은 다른 출구가 없었어요.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순간입니다. 야곱은 손을 폈습니다. 야곱은 떠나보낼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시점을 기다리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며 넉다운이 되어 땅바닥에 나뒹구는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온 놀라운 아마르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지가 뭐 허벅지 관절 깨진 거 상관없이 매달리는 거죠 도와줘서 이제는 당신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매달림으로부터 삶의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고 큰소리를 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상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 할때 사실 승리가 시작된 것시 10편의 수많은 찬양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한 것은 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토로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배경 뒤에는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시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 것 내려놓았을 때 야곱이 붙잡은 것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자기 방식, 자기 고집에 손을 계속 펴면서 자기 것 챙겼는데 이제는 그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대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을 놓아버려서 내가 빈손이 될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잡혀주시고 져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빌리포스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나를 살게 하는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한 여행자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파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그러다가 가, 가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 자기 이제 생명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에 질렸겠습니까?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 딱 붙들고 소리를 칩니다 거기 누가 위에 없습니까? 거기 누가 위에 없습니까? 날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을 때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지금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다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소? 그렇게 소리 쳤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내가 의지했던 것 놓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세상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내고 하나님 붙들고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믿어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하나 더 붙잡아야 되고 뭐 하나 얻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저도 목사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목사라는 이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이 언뜻 언뜻 비춰질 때내 스스로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어, 이제, 저도 6학년 넘어가니까요.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 만나고,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목회 말련에 커버링 하고, 안전장치 마련하고, 그러면, 서기도 하고, 부노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여러분, 노회 임원들 그 선한 역량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어, 직함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뭐, 하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노회장좀 해야, 아, 그래도 파워가 생기지 이런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내 안에 솔직하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숨.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언태하고 어떻게 살래? 쉽게 죄송합니다. 아, 연금도 좀 해놔야 되고 뭐좀 해놔야 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노예의몰이나 또 연금이나 어떤 저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오케이예요 okay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보다 그것이 어떤 나를 커버하고 나를 지키는 나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어떤 장치라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 붙잡아야 내가 더 안전장치 마련할 수 있어 이거 잘 드러나야 내가 어? 노후 생활 이렇게 어떻게 될수 있어 여차 안이 땅의 것으로 머물드는 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지 않고 있네 스스로 소,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실험을 걸어오세요 너는 신앙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 세상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느냐 너 한번 네손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삽바 붙들고 꽉 붙들고 하나님의 아니고 스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께 내딘 걸본 적이 있느냐 울고불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약봉나를 긋는 적이 있느냐 내가 목사라면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 커져 연연하고 더 욕심내고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더 자꾸 많아집니다 제만 그런지 모르겠네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쳐서 복종, 이상하게 욕심들이 자꾸 생기고요. 예전에 없던 욕심.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저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붙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붙잡게 됐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이 됐습니까? 중요한 이 아마르로부터 시작됐어요 나 이제 떠나보내겠다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내 인생 붙잡아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 소유 어떤 때는 막좀 비루한 어떤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 손을 놓겠다 그가 떠나보냈어요 놓았어요 진 손을 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탁! 이러면 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야곱에 붙드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것이죠 와! 그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오늘도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입니다 그 대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어떤 때는 야곱이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다가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사상이 거 보이고 어떤 때는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확실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이 사람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그것으로 믿음치가 않고, 또 이거 붙잡아야 되고, 이것도 내가 챙겨야 되고, 이것도 내가 방편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다. 하나님 붙잡혀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저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인생은 이스라엘이되는 인생이고 그 이스라엘은 폴 라드라는 유명한 구역학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때 내가 하나님을 꽉붙잡아 씨름 대충 붙자고는한 판이 깨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하면 꽉안 붙들어 보실래요? 아직도 자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손들어야 합니다 약복나루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약복나루를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빨리 영적 시간이 빨리 나서 제 마음에 이 갈등 생기는 거, 아이또 세상의 것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지워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고 아멘. 나의 안전이요 나의 시큐리티 할렐루야 나의 삶의 보장이고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확 붙드는 이약봉 나루의 이 체험들이 여러분 삶에 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는 여러 주인들을 두고 있죠. 그 주인의 주소가 하나로 모두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답이시고 주님이 해답이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 주인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삼은 거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그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 강을 딱 잡아주셔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